아니, 뭐 안녕.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치니 자가 자가 아니, 아가자 가자 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자니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아아가자 가자 니 아니, 치니치니아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많이 구독해 주세요. 하면은 치키치키 저거저거 저거차 치키치키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아니 아니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니 아니 아니래요.